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내 마지막 소망이니, 주님을 만났네. 어쩌라게서 전해지는 사람.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에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Oh 저 짜락에서 절해지는 사랑,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.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사랑 나 찬양